요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 방밤 12시가 넘었습니다 다들 잠들어 계신가요? 음 저도 고쳐야되는데 문득 이 귀천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올리지 않고는 잠이 안올 것 같았어요 이 귀자 어, 옛날 모습으로는요 전서시대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씁니다 왜 전서를 자꾸 써보냐면요 요거는 <웃음> 이전에 올렸던 상식이 관한 거였네요 전서를 자꾸 이렇게 써보는 이유는 거기에 근원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글씨를 만들었을 때 최초의 속내가 얼핏 얼핏 보이기 때문이죠 자, 요 조개패는 뭐이 이 얘기는 자주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만 음, 다른 것을 제가 걸안 보신 분들이 있을까봐서 돈입니다. 돈. 조개 껍데기로 예전에 재물을 상징화하던 때가 있었어요. 융무조개. 그래서 그것을 주고받으면서 음, 쌀 얼마를 받고 생산을 어떻게 바꾸고 했던 그런 청동기 철기 이전에 조개페이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는 글자는 전부 돈, 재물에 관계된다. <웃음> 그럼 요 위에 있는, 이 귀할 귀자 위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자, 그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는 어떤 것이 귀합니까? 여러분에게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 글씨에서 나오네요.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게 중요하죠. 돈 귀하지 않습니까? 돈, 돈. <웃음> 이거는 돈을 꿰 상태예요. 그래서 이 귓자를 조금 더 옛날로 가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형상이 나와요. 옆전옆전아주 입체로 그려 놓는 느낌. 한참 제가 또참 봤네요. 쫙꿰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 밑에쪽에 있는 겁니다. 완전히 돈을 꿰어 놨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그래서 돈 꾸러미, 귀한 거죠. 돈 꾸러미. 집했다발 요즘으로 치면 집했다발 귀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공짜 많은 두툼한 은행 장고,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은 뭘까요? 천하다는 것은 그 반대일까요? 어, 조교패가 또 나오네요. 역시 돈에 관계된 모양인데, 옆에 있는 요자는 창과자, 창과자네요. 창과자가 연속 나오는 이것은 해칠잔이 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 천자가 되죠. 비슷한 발음이죠. 즉, 돈 재물을 해치네요. 해쳐버려요. 해쳐버려요. 해쳐버려요. 그러니 천하지죠. 돈을 낭비하거나, 자 우리 삶 속에서는 이 천이 어떤 양태를 말하냐면은돈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얼핏 보면은 욕심이 없는 거랑 헷갈리기 쉬워요. 욕심은 있으면서도 돈 귀한 줄 모르는 <웃음> 이 취약이죠. 욕심은 없으면서도 돈이 귀한 줄 아는 것이 현인들의 모습이고 성인들의 모습이었죠. 성인들은 돈을 하찮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예로부터 돈 귀하게 알아요. 돈 귀합니다. 돈, 아예 그 돈이 뭐 세상 전부야? 예, 이거 천안 관점이죠 돈은 소중한 것이죠 돈으로 아주 많은 것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돈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인데 아마 문자 다음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것을 하찮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돈이 이뻐하겠습니까 돈도 돈은 마치 새침한 여자와 같아 자기를 귀하게 여기주는 사람을 좋아하죠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사람을 따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음, 여러분 혹시 돈을 에이 돈뭐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돈을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돈이라는 존재를 가깝게 다가오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귀인 되십시오 MBC 뉴스 박진